아, 네, 네. 속장을 청구했습니다. <웃음> 청구 최태원... 마, 갑니다. 마이크 갈게요. 괜찮아. 마이크 열어 놓게. 그냥 얘기하면 돼. 한 바탕 울진대게춤으로 상큼한 냉대면은 대게장 비빔밥. 비후러다 감게 울진 풀만 울진바다 3월 5일 일일일요지까지 l 일3일 3월 2일, 3월 3월 2일 목일일요터부터 5일 일일일요지울진 울진 와붉은 붉은 축제 축제. 아. e 가족이 함께 하는 나들이도 오케이 달콤한 응대다. 데이트도 오케이. 아. 울진 대 m 와 붉은 대 a 축제. 한바탕 울진 대 e l 으로 상큼한 힐링. 내가 만든 대게장 비빔밥 와! 입이 화보라다 감칠맛 울진대게, 푸른맛 울진까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!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도 오케이! 달콤한 데이트도 오케이! 비단바다 후포항에서 울진대게와 놀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한바탕 울진 대게 춤으로 상큼한 힐링 내가 만든 대게장 비빔밥 와 입이 화골하다 감칠맛 울진 대게 푸른맛 울진 바다 3월 2일 목요일부터 3월 5일 일요일까지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